월드컵은 바로, 바로, 바로 만나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 월드컵 여러분도 갖고 나가시면 한 번쯤. 욕망의 원더우먼! 정말 뭔가 되게 복슬복슬한 느낌의 욕망 가득한 욕... 나는이 선량한 복제복의 원더우먼보다는 이부구구구가더 허망치고 싶어요. 구구구구구 다음 라운드 섹시 도발 그다 이거 피카이피카요 이거 나름 이체라요이이런것이확대되이 했지만 이래도귀이운도낌이지않나이요이카 봐요. 이거 봐요. 이카피카 이거 봐 이거 봐이 섹시 도이이이 슬 느낌이 살짝 드네요 고로! 나라는 이 섹시 도바이 디그 덤에는 일단 네, 좀이상네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느낌 치명적인 동아나 표정이 그리고 이쪽 여러모로 나라는 이 풍덩맨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반면 이 치명적인 리본은 정말 나라에게 정말 치명타를 입히는 어떤 비주얼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눈빛 빨리 도망쳐야 할것 같은 그런 눈빛저잔망스러운 발끝이 일단은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하나함에 자유의 돌핀은 분명히 이렇게까지 임금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더 별로냐를 따진다면 여긴 도망나겠습니다. 아 완전 어망 진짜에요 정말. 감사도 이렇게 다들 훌렁훌렁한 네 분들과 함께 팔강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네 나라가 여기서 이렇 훌렁훌렁한 것을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어 개방적인 분들을 만나면 조금 무서워요. 어쩐지 세 명보다 더 무서운 한 싶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진짜 나라 별로 고민 안, 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쿵짝쿵짝 탈부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뿐이에요. 이분은 피하면 안되고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요. 구구는 정말 정이 안가네요. 다 아, 여기서 강이라 이게 약간 좋아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두구랑저 로켓맨이 계속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선택하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구구도 싫지만 진짜, 아, 약간, 구구가 위협적인 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출근길에 구구댈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가위맨이 밀리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놀랍네요. 대상 발랄한 것은 가위맨이었습니다. 이상형? 어쨌든 이상형 월드컵이었네요. 네. 아미리는 길게 쓰면은 뭔가. 이분 되게 좋지 않나요? 응? 어?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보르신 건가? 어쨌든 오늘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았습니다. 이상한 월드컵! 이상한 형! 이상한 형 월드컵!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보면 도망치고 싶으신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가도 한번 보고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은 분의 원픽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